이렇게 파동이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 안에서 당분간 어 움직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위목균형표 4시간 봉 구름대는 이렇게 그려졌었죠?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어 향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이 7700, 이전에 지지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받았던 7700불까지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깨는 척하다 말아올릴 수도 있다 세력들의 페이크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오늘 방송의 제목을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 왜냐면은 지금 위아래로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잔망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언제 많이 나왔냐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조금 조금씩 저점 낮추면서 고점도 낮추면서 이렇게 좀이 의중을 알수 없는 큼직큼직한 회이크가 많이 나왔었어요 어, 이런 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지금도 조금 조금씩 변동성을 줄여 나가면서 회이크를 많이 좀줄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한 가지 포지션을 좀 정한 다음에 그 입장을 좀 고수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요 박스권이다 박스권에서 일단은 박스권도 이 중심 값을 기준으로 어, 여기에서는 박스권 내에서의 강세, 박스권 밑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약세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지금은 중심선을 어, 이탈했습니다. 중심선은 8,200 불 정도네요. 8,200 불 정도에 있는 중심선인데 지금은 어, 박스권 내에서 약세로 돌아선 약세로 돌아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밑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7,700 불요부분에서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조금 빠진다고 해서 박스권의 영향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완전히 그 박스권의 박스 영향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박스의, 박스권의 영향은 음, 이렇게 조금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박스권의 영향은 확장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를 이만큼의 길이를 1로 본다고 하면은 이 1만큼에서의 위로 1.27배 확장유 지점 한 8,800불이죠 불 그리고 이 밑으로 1.27이 확장된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7,500불 정도 되겠네요 7,500불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스, 박스권 영향이 확장이 됐다 이문 소리냐면은 만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탈을 했어 이탈을 했다고 해서 이 박스권 바닥에서 영향 하나도 안 맞네 라고 할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도 이 박스권의 영향이 확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꼬리말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7700 깨졌다고 해서 이 박스의 영향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조금 더 빠진다고 라 해도 7500불까지도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기대해볼수 있다 여기는 뭐 마찬가지 분석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위로 간다고 해서 8,800불까지 갔다고 해서 야, 박스권 뚫었다. 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 라고 할건 아니고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8,800은 매우 강한 저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한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8,800까지 간다고 해도 이 박스권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올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 8,000 불 밑으로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7,700 불 여기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그래서 유지점 유지점에서의 반등 한번 눌러볼 수 있다. 박스권 박스권에 대한 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8,500, 7,700 여기 벗어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박스권의 영향을 벗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7,700까지는 만약에 8,000불 깨면 은 한번 쭉뺄수 있을 것 같다. 어, 빠진 다음에 어, 다시 박스권 영향을 유지해서 위로 가는 게 저는 어, 바림입니다